<웃음> <웃음> 종교 아니에요? <웃음> <웃음> 어, 똑똑해 <나 똥통해버릴> 보일까? <웃음> 아, 그면 되지. 려보리 야, 아우, 서잘라보니나 머리 잘라줘. 니 자르는 거. 여기가. 밀려져 있는 느낌? 음.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출장 부르셨죠? 네 출장이요 <웃음> 출장비는 플러스 알파해 가지고 30만 원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어. 아예 빨리 잘라주십시오 예, 떼도, 떼도 믿어주시나요? 아, 예 분명 때밀이 있나요? 네때밀이 예, 있네요 자 오늘 손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손님은 여기가 송충이 눈썹이시고요 특이한 점은 따로 없으시네요 근데 흰머리가 많아 스트레스 많이 받았나 보다 근데 백수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뭐가 있나? 어 있지 이거 유전이야 그래 나니지이용도는아니이는아있는줄 네 음. 알고 이 정도는 아니지. 는 아니지. 이 정도는 아서지이 정도는 아니지. 이 정도는 아어지이 정도는 리니지이 정도는 아다지이정지이 정도는 아니지. 이 가요? 는아이 정도는 아니지. 지이아는꺼작권린대아 아이 씨 유튜브 안 할게요 이 <웃음> 유튜브 안나네 말을 하면서 해, 말을 하면서 유튜버가 말을 하네. 뭔 말할 을 거야? 아 계속 미용이 관련된 거든 뭔이 그나니든 뭔 얘기를 계속 해야지. 소리가 사운드 비면 안돼. <웃음> 얼굴이 조금 넓대대 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많이 이렇게 벌어주는 거보다는 이렇게 살짝 이렇게 조금 좁혀져가지고 스타일링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죠. 잠시만요. 네. 지 예? 네? 지님? 아 그럼요 아, 네. 초콜릿이 짜다 네, 이는게 낫다 니네 그냥 가리면 가릴수록 잘생긴 사람들이 있어요 어. 어. 니네 가리는 낫다 어? 나가리기게응 많이 발라주세요 네 원래 뭐든지 많이 발렸어좋다 했어요 오케이 이 친구 보면은 머리가 전부 다 앞쪽으로 가 있어요 이쪽은 앞쪽으로 가 있고 이쪽은 이렇게 꺾여 있죠 앞쪽으로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중간에 여기서 만나요 이거를 통일시켜 줘 가지고 아살이 이쪽으로 다 통일시켜 주면 좋겠죠 그러면 어떻게 발라주냐 이거를 발라주고 이거를 살짝 뒤로 꺾어 주는 거 이런 식으로 위부분도 똑같을 거예요 왜냐 여기가 짱구니까 여기가 꺾여 있잖아요 이거를 살짝 발라주고 이게 뿌리교정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일주일이 되면 똑같습니다 수신 제품 좀 소개시켜주세요 그라핀 네이버 옆에 그라핀 협창 기다릴게 협창 <웃음> 기다릴게 <웃음> 만약에 다운펌 바르는데 뒤에까지 하기 힘든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빗질 여기 야무지게 하고 아래서부터 천천히 이렇게만 해줘도 3분의 2까지만 올라가주더라도 여기 있는 거다 눌러요 여기 옆에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은 여기가 비었어요 많이 공간이 휑 하죠? 휑 해요 여기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길이를 조금 어느 정도 덮인 상태에서 다운 부분을 눌러주면 은 까맣게 되겠죠 이렇게 몸 비법 알려주시는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겠죠? 살쳐 기다리고 있을게. 기다릴게. <웃음> 이 고객님은 스킨 페이드 하실 거예요. 그 어때요? 오. 깔끔해. 해지죠 네, 코가 간지러워요. 긁어주세요. 사뿐사뿐. 흠! 흠! 예. 뒤에 머리 자를 때 이렇게 듬직하신 분들은. 네. 뒤에 보면은. 이런데 막 보면 은 이렇게 라인이 생겨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분은 안 계시네요? 살이찐사람들 여기 접, 접혀 있거든요 위치가 어, 크다고 표현해 주십시오 조용히 하시고요 네. 데 확실히 선생님한테 머리 자르고 나서는 다른 미용실을 못 가겠네요 내세요 네, 그러면 네어우 귀여워 흐하하흥흥 <웃음> 음. 음, 좋아요 흐르는 대로 싱싱 불어라 아 싱싱 하우젠 싱싱싱싱 아 시원하게 불어라 오! 굿, 굿. 이건 혹시 포도마카로 그래도 되나요? <웃음> 어, 잡사 아니세요, 잡사? 잡사. <웃음> 서서. 아, 잡사다, 맞으세요? 잡사. 뒷머리나 옆머리는 될수 있으면 다운펌 이후에 이렇게 잘라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머리가 결이 바뀌니까 될수 있으면은. 가르마 스타일 완성. <웃음> 아래서 에 위로 떼, 떼지 말고, 위로? 위에서 아래로. <웃음> 여기에요? 예, 요 여기? 뒤에는 아닌데요? 아.. 없네 아.. 쏘이쏘 <웃음> <I> 깨끗 어저 <웃음> 손.. 무치게 그래서... 하니다 세밀지 말고 있어. 서비스 장난 아니네. 네, 오마, 오마, 오마, 지금 여기 보세요. 뒤통수도 지금 없어요. 네. 뒤통수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작업이 될것 같아요. 네. 네, 흰머리 많고요 저희 이제 나이 다 먹었죠. 이렇게만 해줘도 일단 흰머리 깔끔. 어디요? 오. 오. 오. 네. 어? 이거 그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생 뭐? 도피자나와요 와.. 머리가 엄청 꽂히는 머리 스타일이에요 이런 스타일은 오.. 도피서 머리 샤라라라언니 여기다 또 붕을 피겠네샤라라라라라톡 와아.. 아머리를 잘한다니까? 진짜로? 그래, 해외파라 이 새끼 해외파라 달랐다 갓고, 라인만 좀나누금지까 지금, 와 진짜 짐승 아닙니까 이정도지나가금리 쓰시죠? 오랜만이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아 <웃음> 원수 새끼 편 s it? 같아 a t i 은 i 자 보세요. 잘해. 아, 좋아 내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많이 What <웃음> <빨리 받으세요. 웃음> <빨리 받으세요. 웃음> 많이 it? <웃음> <웃음> 금요일 날 만나고 안 만났띠 건날러구한건 나? 어? 어? 어? 아가니가야